여러분, 반갑습니다. 덱 실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웃음> 예, 오늘 덱 실험 시간은요, 어, 여러분들의 댓글이 아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을. 어, 이번에 새로 영웅이 리메이크 되면서, 어, 리메이크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향이 조금 되면서 그걸 반영해서 한번 덱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없고요 미친 관똥. 관, 관, 관, 관 덱입니다. 아, 잠깐 이름 장면 센스 싫어하냐? 관통, 관통, 관통, 관통 덱인데요. 관통에 미친 남자. 예. 요번에 아, 엘리자베스가 상향을 먹었어요. 이 자체가 상향을 먹었다기보다 간접적인 상향인데 얘가 장비 각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엔 무기, 공격력 정도만 장비 각인해가지고 써도 하우저보다 더셀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우저도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마멜을 죽인다든지 뭐 상대, 나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 마멜부터 따뿐다든지 따뜻, 했을 때 하우저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우저도 관통이야. 그래서 하우저 막 엘리 막다 관통이 계속 나갈 수 있어요. 릴리아부터 죽이는 게 베스트로 보입니다. 베스트로. 만약에 저 같은 애를 만났을 때는 릴리아를 죽이는 게 베스트로 보입니다. <웃음> 자, 엘리자베스 용으로 각인 한번 해줘봅니다. 팔찌, 엘리자베스, 큐, 가자. 중. h o 좋습니다. 엘자베스가 장착 시 공격력 398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관통률 29.4%로 만들어놓은 제가 R 등급 장비인데요. 자, 이걸 엘자베스가 하는데 각인석 4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개밖에 이거는 확실히 싸요. 이것도 싸지 각성석도. 자, 이걸로 한번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150% 증가되는 S-R S-R 반지가 되버렸어요. 여기 또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 해봤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 오. 약간 한 메타 쓰이고 버, 버릴 것 같은 그런 애는 이 정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스. 자 그럼 PVP 이 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덱 실험 컨텐츠 구스가 제안하는 바로 그덱 실험입니다 관통 관통 관통 관통 관통에 미친 덱인데요 자, 우선 상대 회피를 체크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슈퍼 로스 일루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슈퍼 호크 일루전 써주고요 마멜이 마무리합니다 가보자 저 회피 아니고 3 3 0 0 나왔어요 방어 관련된 게깎아냈고와 괜찮은데? 야 만약 회피를 안 먹었으면 그 맞은 애는또 방어 관련된 게 깎여 그 다음에 걔 죽는 거야 진짜 확실하게 오! 어때 어때? 이대가 어때? 이대가 어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마시멜리를 난못 뽑았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이 자리에 이 자리 하우저를 넣으세요 하우저 포크 엘리자베스 신 릴리아 신 릴리아를 못 뽑았다 그러면 전통 메타에서는 좀 쉬는걸로 아아아 쉬는.. 걸로, 아, 아, 아, 쉬, 아 네, 무슨 소리야 쉬는게 아니고 다른 덱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투석화덱 이런게 이런 낫다고 말씀드렸죠 신 릴리아가 없다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내덱이라고 영상 올린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신 릴리아 없으신 분들 예, 네, 그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해봤을 때. 자, 마무리. 자, 자 마무리. 치습니다. 오케이 요런정도 요런정도 자 이번에는 회피음식 먹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보다 선선인 사람 만났을 때까지 대비가 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관통률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올킬이 나는지 이거죠 자결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에스카노르도 있고 예, 신규마멜 있고 관통대이죠관통대 제가 처음에 썼던 에스카노르도 쓰는 관통대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대콕 봤고요 팍 쓰고 팍 쓰고 해볼게요 톡. 자, 회피 아니었고요 착착착착착. 139,000. 만1 3만9 0 예, 그 다음 171,000 만나왔고요 오, 야, 엘리자베스가 139,000 만 딜을 했다. 그것도 회피 음식인데. 이렇 이모, 이모티콘을 쓰셨어요. 제가 어떻게 답을, 해, 답을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지. 음, 아우, 금뭘 해도 자칫하면 욕, 놀리는 것 같을까봐. 자, 회피. 방금 제 회피로 상대 딜을 회피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써보자. 엘리자베스 그 붙서 보자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엘자베스 가보자 톡아 내가 엘자베스를 안써 봐가지고 스킬 자꾸 헷갈려 전색인 줄 알았어요 그 톡이네 1인기네 저거 차라리 그럼 1인기를 고수한테 폭한테 지어 박아 놓고 하아 했으면 끝났을 수도 있겠다 방어 관련 된게깎아지고 그죠? 이게 뭐야? 아, 이게, 아, 여기 다닐 접근이구나. 꼭, 여러 명 때리기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네, 뛰어가서 한명콕 박는다, 이 말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아이콘을 또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 게임이 콕 박아놓고, 방어 관련 된게 깎아놓고, 빡! 58,000. 어. 음. 후턴 한번 잡혀 볼게요 후턴 잡히기 위해서 인연들을 좀다빼 보겠습니다 인연을 다 빼서 16만6천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하고 회피를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제 어, 이게 실전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 물론 저는 도 실전에서 선빵 필승이다 이쪽이지만 내가 후턴이 잡혔을 때는 어떨까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아이씨, 이래도 아이씨, 아 이래도 선턴네요 아이씨 자 이렇게 가볼게요 톡 방어 관련 깎아 놓고 파파파파파 11만 8천 다 팍! 어, 인연이 없으니까 인연 빼고나니까 딜이 확실히 좀 내려갔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음식은 회피니까 인베이전 에로 올리고 있고 석화가 오는데요 회피 성공 예, 마멜 석화 못했고요 아, 그러나 공불은 성공하셨습니다 공격불가 어? 잘하셨는데? 예, 공격불가때문에 이것도 쓸 수가 없죠 필살기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자 부식이라도 걸어놓고 디버프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를 못 죽이면 다음번에 갑니다 오 잠깐만 이 잠깐만 엘리자베스가 확실히 sr 태생이라 그런지 몸이 되게 약하네요 몸이 되게 약해 자 그러나 우린 뭐가 있다 죽어도 하우저가 또 뒤에 있어서 관통기가 또 나와요 하나 죽었는데 관통이 또 있다 관통에 미친 남자 뭐 이렇게 됩니까 자 계속해서 갑니다. 제 엘리자베스가 확실히 70렙인 것도 있고, 그리고 태생이 또 SR인데다가 어자 드디어 후턴 잡혔어요. 후턴 잡혔어요. 보자 보자 보자. 후턴 안 보자. 자코스가 뭔가 올리고 있고요. 자 회피 성공. 부치금 들어왔는데 예 AI인가? 뭐 하는지 좀 약간 AI 같은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 카드가 이게 두 장이 떴을 아 안돼 아, 또 헷갈렸네. 씨. 아 내가 진짜. 아니 나 이게 왜전체기 같이 생겼지 이상하게? 아나 진짜 자자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개망했을 때는 어, 어, 어떤지를 우리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덱 실험이니까 덱 실험이니까 아, 알죠? 어형한장더 있어요 끝났다 와. 아, 이게,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야 저, 저, 이시술 내가 이제 실전에서 또할것 같아. 꼭 저, 그 스킬이, 이렇게 생긴 게, 꼭, 바바바바 때리는 것 같잖아. 이렇게 생긴 게, 꼭한명 때릴 것 같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 아, 짜증나. 진짜. 자, 자 명심하자. 명심하자. 요,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게 전체고, 이렇게 생긴 게한 명이다. <웃음> 야, 임마. 수야, 임마. 이 자식아. 자, 이번엔 실수 안는데이번 실수 안 합니다. 야, 실수 안 한다. 아니, 이걸 또 선턴 잡으면 어게해 아, 나 인연 다 뺐는데 요게 1인기 요게 1인기 일인기 어? 1인기? 아유 근데 이번엔 카드 너무 잘 떠버렸네 그냥 끝낼게요 빠바바바박 12만 천빡 15만 빡 확실히 인연 빼니까 딜이 확 내려가는데? 아그래함으로쓴 네, 것도 있고 상대분이 본인 아군들 생명관련 능력 끌어올린 거 회피로 그것조차도 안 맞았어요 그래 이게 이제 전책이지 전책완통기 전체 자 해보자 슈퍼크 그 일루전 일루전! 예, 약하다. 역속이었구나. 어, 와. 정말 단단한 건가? <웃음> 겁나 단단하네. 후턴 한 잡혀보자, 후턴. 다시 후턴 잡히고 실수하지 말고. <웃음> 자, 계속해서 결투 들어갑니다. 후턴이길 바라며. 아이씨, 이것도 선턴이야? 자, 파파파파파팍 12만. 14만. 오 겁나 지금 마멜을 심하게 폈어요 회피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네요 제가 자 이렇게 팍팍팍팍팍 와우 와이거 엘리자베스가 그래, 와우 그래도 마멜을 죽이고 싶으신가봐 정말 죽이도록 미우신가봐 자 호크 빠바바바바박 와우 <웃음> <웃음> 투급을 좀더 낮춰볼게요. 야, 이게 장비 빼. 자, 하우저 장비 뺐어요. 중간에 두 개. 그래도 많이 안 내려가네. 이거 빼, 이거 빼. 자, 15만 대로 내려갑니다. 15만 대로. 자, 이제 후턴 잡히겠지.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후턴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웃음> 이것이 바로 덱 실험 정신. 오우, 너무, 너무 높다. 갑자기 17만 6천 원을 만난버렸어요 큰일 났는데? 야, 잠깐만. 이거, 어, 이형 랭, 랭크시구나. 끈질기 싸움꾼. 랭크. 회피, 회피, 회피. 여기 데 필살기 바로 만들었어. 첫 턴에 필살기 만들기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 나 어떡하지? 자, 어, 여기에 두장뜨네요 이번엔 요거 이거 맞지? 맞지? 이거두 장에 이거 하나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토도도도도도도 11만 1000. 터도도도도도도 11만 2천. 아 팍! 14만! 자야 후턴에서 후턴도 괜찮네 후턴에서 괜찮다는 예어어와아 와. 짜릿하다 짜릿하다 짜릿하다 짜릿하다 와 이게 약간 15만이 17만 한참 높은 대선배님을 이렇게 관통으로 그냥 관등 관등 관통으로 쓸어버린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을 해보세요 여러분 후턴 잡히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피 맞고자 오늘 이렇게 덱실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험 맞죠 근데 그냥 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이덱은진 진짜 뭐라고 할까? 진짜 대기 약간 실험 정신인 덱 말고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주 휩쓸 덱일 것 같습니다 서브에다가 지금 저는 하우즈 놀놨는데 그거 그냥 그거는 에스카노로 그대로 가셔도 괜찮을까 자 오늘 요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 바이